We're the queens of the party, party. working hard. Yeah, we're r o t h i n g If you wanna be with us, then say that, that, that. Yeah, we're the queens of the party, party. working hard. 스킨케어부터 해줄 건데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던 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바르고 나서 화장이 진짜 잘 먹었었거든요 그날도 오늘도 한번 써줄게요 하이드라 스킨 앰플 세럼 라인 미스시스 제품이에요 이 이거 다 써가지고 또 새로 사야 돼요 지성인데 속건조가 진짜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서 속건조 이런 거다 잡히고 수분감을 딱 채워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같은 라인의 하이드라 앰플 크림 똑같은 라인인데요 이게 제형이 약간 젤 제형이라서 되게 가볍고 산뜻하게 발려요 제가 최근에 썼던 스킨케어 라인 중에서는 제일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얼굴에 각질도 되게 잘 생기고 제가 항상 매트한 마무리 메이크업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뜰 때가 있거든요 제 피부가 건조하니까 근데 이게 각질도 좀 재워주는 것 같고 수분감도 적당히 채워주니까 화장이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하이킹룩이 어울릴 것 같으니 파란색 렌즈를 껴줄게요. 다음메매 마무리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피부 톤을 맞춰주고 이 파운데이션의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깨끗한 피부 표현도 해줄게요. 이 피미 파운데이션은 최근에 리뉴얼 되는 제품인데요. 옛날보다 되게 얇게 발리네요 그래서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위에는 네이어링을 몇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더샘 컨실러로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 컨실러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진짜 커버력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한 트러블이 다 가려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여드름이 아닌상 이 다음은 파우더로 전체적인 유분기를 잡아줘서 매트하게 마무리해줄게요. 다음은 에어컨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미니 사이즈의 쿨 브라운 색상 쉐딩이거든요. 이거 진짜 기대돼요. 지금 얼마 전에 받고 처음 써보는데 원래 이전에 있던 색상도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건 색상이 좀더 그레이빛이 돌면서 뭔가 쿨톤에게 더잘 맞을 것 같은 느낌? 이두 색상을 써가지고 이목구비 윤곽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 색상이 좀더 연해가지고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한테 좀더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좀더 진한 색상을 섞어가지고 살짝만 섞어서 좀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오늘은 좀 다른 메이크업이 연하고 음영이 좀 적을 것 같기 때문에 얼굴 컨투어링을 좀더 진하게 해볼게요. 입술도 오늘은 글로시한 립을 바를 건데 그래서 음영감으로 좀더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해줘야 돼요. 글로시한 립은 특히 연한 색은 오버립을 자연스럽게 해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음영감으로 표현해줄게요. 얼굴 음영도 이세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한번 넣을게요. 애교살까 u 그려줄 s 요 눈이 h 더커보 d d y 먼저 r k 펄 n 들어간 연한 브라운 색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다음은 진한 다크브라운 컬러로 눈 끝에 아이라인처럼 살짝 따줄게요. 그리고 살짝 옐로우빛이 도는 애쉬브라운 컬러로 쌍꺼풀을 좀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눈 음영감도 살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쌍꺼풀도 좀더 길어보이고 눈매가 깊어보여요. 다음은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건데요. 꼬리를 빼지 않고 거의 속만 채우는 식으로 그려줄게요. 이제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이번 아이 메이크업은 속눈썹이 도드라지게 해줄 거기 때문에 아주 바짝바짝 위아래로 찝어줄게요. 다음 마스카라를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속눈썹을 자연스러운 것도 돋보이게 해줄게요. 옛날 미국 10대 여학생들이 화장하는 느낌으로다가 자연스러운 데 진한 그런 느낌.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하이틴 여주인공, 약간 외국 느낌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 평소랑 다르게 아치형을 좀 살려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려볼게요. 평소에는 좀 일자 모양에 가깝게 순한 느낌이 들도록 그려줬었는데 오늘은 제 눈썹에서 또 최대한 아치 느낌을 살려 그릴게요. <목소리> 제가 눈썹이 짝짝이라서 살짝 밑에 부분을 다듬어줘야 될것 같아요 다음 레어카인드에서 또 이런 코랄 컬러의 블러셔가 나왔는데 이두 컬러를 사용해서 코랄 컬러가 좀더빡 보이도록 진하게 넣어줄게요 뭔가 외국 언니들이 쓰는뭐 광이 쨍하고 바뀌는 그런 하이라이터를 써 줄게요. 뭔가 이 하이라이터가 딱 그런 느낌이날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요런 느낌 요 눈썹뼈가 은근 중요하거든요 그런 외국 느낌의 화장을 할 때는 눈썹뼈 하이라이팅이 중요해요 입술 위에도 해줄 거같 일단 글로스로 해줄 거지만 일단 광을 광 표현을 해주고 이제 앞볼에도 광을 넣어줄게 광대가 돋보이지 않도록 앞볼 위주로만. 광대까지 해주면은 뭔가 광대가 더 살아보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다 예쁘죠? 이렇게 웃을 때 여기 광이 딱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살짝 브라운 톤이 도는 코랄 컬러로 입술 안쪽에만 살짝 해줄게요. 약간 혈색을조금 살려주면서 입술이 되게 많이 건조해요. 다음은 이 어퓨의 무화과 컬러 글로스 립 틴트로 하이틴 느낌스럽게 탱글탱글 광나는 입술 표현을 해줄게요. G9 아까 음영으로 오버립을 살짝 해줬으니까 이것도 살짝 오버립으로 그려서 끝에를 약간 번지듯이 블렌딩 해주면 돼요. 이제는 하이틴 느낌이 나는 그런 화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t 녕 t h 소리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오늘 여기서 하이틴 룩을 찍을 건데 아까 룩원은 모르고 깜빡하고 못 찍었어요. 이미 다 촬영 끝나고 이제 룩2를 찍을 거예요. 이런 곱창끈 포인트랑 아깝게 진짜 하이틴스럽긴 했는데 이것도 뭐 이것도 하이틴이죠. 고데기를 해야 돼요. 머리띠를 풀었으니까. <목소리> S.H.A. Liquid and Gina in a s i n o r e booyaka booyaka when you hear boom h i t h i m r u s h a n link up is a dance all thing oh. Party a yard or party a broad a n y anyway w h e r e we go, ah. we party yard Party w e d no party fraud ah. All them call we party lot We're the queens of the party, party. You Working hard here w e n t h i n g j m in here t the rush h o r o n g e